높이 높이 던져라 뚱뚱뚱 풍산을 타고 활활활 하늘를 달아 뚱뚱뚱 잠새 친구와 찍찍찍 인사합니다 풍산후풍산후풍산을 너무너무 좋아해 풍산후풍산후풍산은 우리들 내 친구들 풍산 후, 후 풍산 후, 풍산 후, 풍산, 풍산 불어도 이 높이, 높이 던져라